맛있는 사과 사세요 맛있는 사과? 아예 엄청나게 맛있는 꼭 재미있는 사과라면다 그런데 사과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움직이고 아이 사과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네? 싱싱하다고요 아 싱싱하다고요? 예예. 예. 아, 그러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 다 주세요 예 사과님 2500만원입니다 뿅음 아빠 왔다 응 음? 여보 왔어요? 오 다녀오셨군요? 아빠. 어 아빠 어서오세요 음, 뭐야 넌? 너 댕댕이 네? 아니니? 안녕하세요 오늘 리안의 방에서 자고 갈라구요 네.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네 집처럼 편하게 있으렴 네음 내가 오는 길에 맛있는 사과가 있길래 사과를 사왔거든? 오 사과 좋지 사과 먹을 사람? 나 음, 좋아 좋아 당신부터 그럼 먼저 먹을까? 오오 오! 이게... 색깔이 아주 윤택이 흐르네. 이게 진짜 맛있는 사과네. 오, 오. 어, 뭐, 오 뭐, 뭐야 뭐야? 오오어 오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게 뭐지? 어? 오오 이게 무슨 맛이지? 음. 완전 말없어 아쿠쿠쿠쿠? 어, 우와 아저씨 저도 먹어볼래요 그래 댕댕아 댕댕아 너도 하나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는 사고라고 했는데 사과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닭죽 마처럼 깨끗하게 닦으면은 음.. 오오? 오오? 음? 오? 오, 댕댕이 사과도 음. 이상해! 오! 이건 뭐야? 어? 이거 좀 어? 모양이 다르다? ]이다. 다르다! 파인애플이긴 아줌마랑 했지. 다르게 생긴 과일인데? 한번 먹어보렴 음, 이거 국사과 아니야? 어이 뭐야? 응? 너 손이 어. 좀 이상해졌다? 아저씨, 제 오른손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창했나봐요! <웃음> 아, 너, 너 중2병 아니니? 오른손의 악마가 <웃음> 나를부른다 목소리가 변했어! 아, 이거 굉장히 신기한 사과네? 로거 놀라운 어 볼래? 네! 아, 니 사과가, 갑자기 변신하더니! 다른 과일로 태어나는 게좀이상 한데? 뭐야? 어? 어? 어? 진짜, 뭐야? 파인애플이다 이거 파인애플처럼 생겼다 이거 그냥 파인애플이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뜨거 p 거뜨거뜨거뜨거뜨거 오 먹었더니 뜨겁다고 매운 맛인가? 뜨거워! 오 어? 그러면은 리아 다음 먹어봐. 아, 아저씨 뒤에 요르르 파리. 오 아, 뜨거워요! 아, 요리야 대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 리아 너도 빨리 너도 뭔가 능력이 생긴 생긴 오! 것 같지 않니? 오오우 알싸갈색 키. 아니 리아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 그냥 사과야? 음? 나, 나도 한번 먹어볼게, 그러면. 어? 뭐 오로로로? 내 사과도 오로로? 좀 이상한데? 내 사과 음. 왜 이래? 오! 내 오오? 사과는 상했다. 오라색? 우라색? 한번 먹어볼까? 어? <웃음> 어? 내 몸이 갑자기 조금 이상해진 것같 기도! 어? 무... 아, 몸이 아, 이상해요. 분신이 막. 분신. <웃음> 분신이었어? <웃음> <웃음> 비행 어른이다 어? 어? 얘들아 뭔가 내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뭔가 능력이 생긴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니까제 오른손의 악마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 갑자기 내.. 내 팔이 갑자기 길어지는데 어! 어? 뭐야? 여보 여보 모습이 이상해 열매를 먹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어디서 무엄하게 말을 걸어? <웃음> 뭐야? My name is God Enel Miho. 그래서 안 미호다. 아저씨 아무래도 저희가 먹은 건 그냥 사과가 아니라 악마의 열매 같아요. 응, 응, 악마의 열매? 그럼 먹었어 이거 나 악마의 열매 들어본 적 있지? 이거 원피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먹으면 능력이 생, 생긴다는. 네 음. 맞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능력이 생긴 거지? 한번 써볼게. 간다 저. 고무고무! 고무. 피스! 토! 오. 오! 내, 오, 내, 손, 내 손이 고무인가이된것 같은데? 자, 보자. 다음에는? 자, 고무고무! 기간토 <웃음> 이거 뭐지? 기어 세컨드인가? 오! 와! 오! 오! 오! 오! 이게 도대체 뭐야? 기어 세컨드. <웃음> 와, 엄청 커졌어! 킹콩이다, 킹콩! 그리고 이거는? 기어3? 이건 스네이크! 오! 와 이거 완전 진짜 루피가 된것 같잖아? 오. 그리고 이건 뭐야? 니, 오! 오! 여는니카라는데 한번 맞아볼래? 리아야? 얼률 어 우리 여보가 니카라 됐어!! 야 이게 바로 루피의 능력 아니야 어우 엄청 센데와우뭐 이런 것도 나가고 엄청난걸? 오자 그러면은 나는 고무 고무 열매를 먹은 것 같은데 여보는 뭘 먹었지? 나는 음.. 글쎄.. 왠지 방전이라고 말하고 싶은걸? <웃음> 1볼트! 전 <방전? 웃음> 뭔데 그게.. 2볼트! 전 이게 뭔데.. 아무, 아무 이거... 효과가 없군.. <웃음> 하지만 이걸 <웃음> 보면 놀랄걸? 뭐지? 하 신의 심판! 우 뭐야! 와, 와! 와 구름이 생겼되니 번개가 떨어졌어 <웃음> 정통으로 맞으면 죽겠는데? 와 엄마 나... 피카츄다 <웃음> 감히 내 몸에 다가올 수 없도록 감옥을 만들 수 있지 감옥! 뭐지? 아, 가까이 미... 와야돼 아 가까이 가까이? 나와라 신의 감옥 참오 뭐야 오오 오오 아. 아, 아. 이렇게 갇히는구나 와우 <웃음> <웃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 수 있지 나는 감미오니까 <웃음> 보여주지 <웃음> 내 힘을 와 아! 뭐야 변신했어 오좀 멋있어졌는데 너 그리고 이거란 보여줬군 난 2억 볼트로 내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지 2억 볼트는 신. <웃음> 좀 엄마 같네. 야 생긴 거 <건> 뭐? <웃음> 바로,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공격. 내용. 내용. 우와. 우와 뭐야? <웃음> 야 엄청 여보. 멋있다. 음. 아무래도 나는 갓 에너에 번개 번개 열매를 먹은 거 같아. 와 <웃음> <웃음> 진짜 대불뚝이다 <웃음> 개구리 같아 개구리. 꼭 자, 그리고, 오케이. 한번 요루루 능력도 볼까? 이거는 누가 보다 에이스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요루루 능력도. 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목소리> <우와>! <목소리> 아, 으아! 와! 하트루! 하트 어? 오! 뭔데, 뭔데, 이게? 어? 뭐지? 오. 그리고, 그리고?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태우고 있어. 어 뭐야? 아 하트루! <목소리> 와, 뜨거 요르르가, 뒤에는, 있는... 어, 뭐야, 이거? 예! 와! 뭔지 모르겠지만, 내려 찍었어? 불꽃이 되어가지고. 와! 예! 와, 예! 엄청 예! 멋있는데? 와! 옹기오옹기오옹기어 예! 예! <웃음> 예! 와! 오, 오, <웃음> 오 엄청 강한데? 멋있다! 멋있다! 오, 엄청 강하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누구지? 나다! 넌가? 넌 뭔데? 난 조로다! 조로다? 아넌 아까 열매를 못 먹었지? 그렇다! 난 조로다! <웃음> 내 멋있는 거물봐라야 나뭇칼 갖고 왔네? 샥샥샥샥! 뭐야? 샤샤. 야, 조루는 삼검류 쓴다고 입에 하나 물어야 될거 아니야. 삼검도 준비했지. 짜잔. 오! 멋있는데? 네. 한번 아주 달리는 것도 달라진다고. 에이! 오! 아! 아! 아! 한번 저랑 싸워 볼수 있나? 물론이지. <웃음> <웃음> 거기 바로 삼천세계? 이야 삼천세계다 이 <웃음> 아, 죽었.. 는데 아니 아, 피자 그럼 댕댕이는 뭐야? 저는 아마도 흰수염에 흔들흔들 열매인 것 같아요 어? 나 흰수염 알아 그 엄청 강한거잖아 한번 써볼게요 자 진파! 우와! 우와! 우와! 엄청 멋있어 그리고 힘을 더 해방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해 해방! 해방? 이게 뭔데? 뭐야 이게 끝이야제 끝이 발밑에 오라가 나오고 있죠? 이 상태가 되면 스킬을 추가로 쓸수 있어요 오케이 리아야! 후? 매쉬! 아아아아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쿨타임이야와 사거리가 엄청나네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걸 먼저 보여드리죠 이거는 리아의 똥구멍을 아작낼수 있는 스킬이에요 <웃음> 어? 간다 리아야! <웃음> 야 오! <웃음> 아무 일도 없었다 <웃음> 그리고 아까 모두에게 못 보여준 스킬 스매쉬 그라운드 히야! 오! 안에 지진이 생기네 <웃음> 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제 초사연 진화를 하게 됩니다 캬아! 오 뭐야 주변에 블록이 생겼어 흔들흔들 열매인가? 이게 바로? 다가오지 마십쇼. 큰 기술을 쓸 겁니다. <웃음> 이야! 서문들기! 우와~~ 엄청난데? 그럼 우리 한번. 우리 한번 1대1 배틀을 해보는 건 어떨까? 찬성이에요. 좋았어. 그럼 내가 먼저 구경을 하지. 그럼 2호 대 요루루부터 전투를 해보자. 게임모드를 풀고. 전투를 해줬으면 좋겠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에이스 대, 갓, NL. 오케이, 쓰리, 투, 원! 아! <웃음> 오, 와! 바로 요루루는, 원기옥을 쓰는데, 염제를 쓰는데, 으 <웃음> 오! 오, 어,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근데, 서로. 엄청난 박빙인데요? 누가 어딨어? 아 오, 맞았어! 정통으로 어, 맞았어. 맞았어! 죽었어! 어, 안 죽었어, 어이? 안 죽었어! 이거 쉽지 않은 전투인데? 오! 야, 야안 죽었어! 아니, 얘 자꾸 하늘에서 안 내려와! <웃음>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웃음> 안 되겠군. 신의 심판? 가슴이 <웃음> 웅장해지는 대결.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 그냥 무승부 할까요? 하하하. <웃음> 그게 좋겠군. 오케이. 내가, 오, 하지만 스킬 큰거 썼죠? 죽었나요? 재 <웃음> 아니요. 양재. 오케이. 무승부. 안 아, 죽어. 아주 빡빙이었구만. 오케이. 이번엔 리아랑 나, 나랑 대결. <웃음> 리아야, 긴장해라. 오케이 okay, 간다아 1대자 2 3전 다 선택하아아아 하하하 왜이렇게 없었다 왜이렇게 약해 아케 댕댕이 들어와 예 봐주지 않겠어 아저씨가 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애 제 끝내주지. 오른손에 푸른 청염룡이 아저씨를 혼내줄 거예요 통통 똥꼬치르기 허 어... 이게뭔 일이 벌어진 거야? 움직일 수 없어. 어, 아, 아파. 이게 어디야? <웃음> 이걸 버티다니. 아저씨 조금은 강단한 군요이 녀석. 너 버텨라. 아프지? 아프지? <웃음> 아프지. 이 정도의 파괴력으로 <웃음> 저를 상대하시려는 겁니까? 진짜! <웃음> 아! 야. 아, 이거 서로 안 죽네. 강하네. 너무 서로가. <웃음> 어! 이코너의 예, 힘을 불어줘. 어아키어 아, 포스구나 마무리미대 아저씨 예 리아 나피안 달아 아저씨, 아무래도 아무래도 서로도 못 죽이나봐 그러면 리아를 죽이러 가지 리아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얘 잡아보자 우리 다 같이 야야. 레이드다 야야. 레이드다 예허아 <웃음> <야야. 웃음> 오! 피 달아 피 달아 피가 달고 있어 넌거치르기 오! 좋아라 이어 서로 스키를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차리겠어 얘들아 <웃음> 아 야! 정신 못차려 끝낼 내가 끝낼게! 일대자이 성전! 반성 특허! 리아가 보여준다 리아가 보여준다 아 리아야 조심해! 미안해! 미안해! 죽었어. 아 불타는 소리 미었아아안아 미안해! 미안강해강해강해미야강해 미안해! 뭐야 얘가 아니야?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이상한 눈을 가지게 됐어. 어 진짜. 음. 아 어쨌든 뭐야.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